프로듀스 t X 101 have f o 조사의수사중리경찰이 어제 연예계가 기 여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알려진 곳은 스타쉽, 울림 엔터테인먼트, MBK 엔터테인먼트 등에 있습니다. 플러스 x 스워너데뷔조로 선발된 11명 가운데 일부 연습생이 실제로는 탈락군에 속했던 사실을 경찰이 파악했고 순위가 뒤바뀐 연습생이 두세 명 정도이며 경찰이 투표수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CJ E&M n 등 제작진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던 경찰은 지난 1일 연습생 소속사 다섯 곳을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프로듀스 모드시즌이 수사 대상이라며 대작진과 소속사 측에서 압수한 물품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패턴으로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고정된 숫자로 나눠보니 모든 연습생의 득표차가 거의 딱 문자투표 데이터를 보관한 업체 사무실을 다투어 택했습니다 경찰이 엔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X 101 제작진의 휴대전화에서 조작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발견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음 파일은 최근 방송뿐 아니라 그 이전 시즌에 조작 정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00만이 넘는 전체 투표수로 나누어 후보 20명의 득표율을 계산해봤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득표율을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신기하게도 셋째와 넷째 자리가 모두 0이 됩니다. Detective, <imitation> Dr. Wolf, and allow him the petronic agent. The two Uruk is under a mess of a s n p o f a o n e Mnet 프듀스 X 101 투표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방심민은이 의견 진술 청취 결정했죠. 한달반 넘었잖아요. 네네. 의견 청취 하세요. 날짜 잡아서. 네네. 봐주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덮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잖아요. 네네. 죠 네네. 바 세상을 바꿉니다 CJ 가 경영곡을 미리 유포를 한 거예요. 저희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 거를 충만해서 물어봤더니 자기 안무 선생님께서 알려주셨다고 해서 여러들은 전혀 문제가 없었고 심폐했던 사라는 입장으로 거짓말을 반복했던 점이에요. 이번엔엄어히스터너를 대상으로 한4 0대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즌4 최종회에서 순위 검증을 하다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의 득표율총 투표수와 코에 환산한 값을 후보별 득표수라고 방송에 내보내는 오류를 범했다고 시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비율을 가지고 다시 갔다가 다시 환산해서 돌아온다는 거는 사실 데이터를 가두는 에서는 굉장히 번지가 없나? 지금 증상 규명 위원회 쪽에서 밝히고자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아, 실제로. 시청자들이 뽑은 아이돌이 누구인지를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공사가 공익적 성격이 강한 공파를 예. 이용해서 국민들을 기망했을 뿐만 아니라 가수가 되고자 하는 이제 어린 친구들에게까지 이제 피해를 줄뭐 수도 있는 사건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도 그런 이유로 시 j E&M의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소환해서 본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신청이 불발됐고 이후에 이제 참고인으로라도 소환을 하려고 했는데 이 역시도 좀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사기죄는 속여서 유료투표 문자잖아요. 예. 재산상 이기을 취득했다는 것이고 위기의 예. 한그 업무 강의는 실제로정당한 공정한 절차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런 사술로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투표를 조작했다. 이거 제발을 강조해주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관련자들에 대한 어떤 사법 처리를 함으로써 예.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체계를 받고 예. 재고를 받아가지고 좀더 수사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부조리를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병원에는 직원 모두를 명직하기로 함에 따라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면직 대상자들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비를 정지합니다. 안 되잖아. 어, 어, 시즌에 조작 정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X010에 151이라고 그러죠 저기 나온 친구들은 자기의, 생, 자기의 삶을 걸고 했던 거고 네.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 자기가 그또 다른 어떤 삶이 열리지는 건데 그래서 과연 다소간의 부정이 있었다 그 부정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어도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면 그는 분명히 그 방송사에 대한 신뢰는 우리가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면 그는 분명히 그 방송사에 대한 신뢰는 우리가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길이에요.